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 삶에 주관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 천고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소망 중이생기하소서이 송정이 예수이 송정이 의 공로의 지이의정이 송정이 송정이 송정이 송정이 송이 송정이 송이 세계하 소 s 위로주 살송소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보면 먼저 기울 모일 성도 우리 모두 여기 영광 찬양합니더이 세상 선는동주 살게 하소서.